갑시다 레벨이 5,000 대자 서티콘에 축적해서 없음 천천히 하십시오 자 필리아의 아트라타와 대화 촌장이죠 아카스테아 죄송 아트라타 따야죠 <웃음> 죄송합니다 아우 이 천장만 너무 오랜만에 와가지고 이게 아트라타 아트라타 가누구였지 아트 아 힐러지 힐러지 아트라타 음. 역병이요? 열이 오르는 증상이 나타나면 그런니 딱히 없다. 아직까지 여기는 안 아직까지 여기까지 안 퍼졌나 보네요, 그러면. 사마열기가 워낙 뜨거워서 연여 행자들 도움도 들기 하지만. 자, 당신은 밀레시아 아니군요. 자연 종족이 어째서 이곳에? 어떻게 애들은 밀레시아 한 번에 알아보는 거지? 오, 자, 아 오자마자 이런 태도 안 좋아요. 이렇게 남의 문화를 존중하지 않는 태도. 아주 그냥 어린 놈의 자식이 말이야 어? 무례한말라 삼가하세요 이거 완전 큰일 나 이거 진짜 엘프 노 엘프 노? 엘프 노못가 노인? 힐라이 신기하잖아요 음. 이상한동네야 뜨겁고 작고 또 사건 이나 보자 그런 증상 알리는 일은 아직 없다 음 사막이 열병 이라 음, 자이언트 지내는 곳에 이것도 한게 많이 다를 테니까 몸조심 하세요 위대한 전사 이깐 날씨 아프지 않다 하트 이런 애들 골치 아파요 형님 하고 누님이 이것도 챙겨 드게요야 형님은 누가 형님이야 나니 네 형님 아니야 임마 자어누구 왔어 처음 엘프가 나타나서 미르올 와 되게 이쁘다 호엘프데이눈망울 봐봐 밀레시안 인간 밀레시안 인간에다가 인간 자이언트 자이언트 맞죠 무슨 조합이에요 <웃음> 이 종족을 제대로 보는 건 처음이에요 반가워요 미르올이에요 이제 엘프랑 자이언트랑 많이 친해졌구나 그래도 음 유소잖아. 주적 소자? 뭔가 궁금한데요. 바로 앞에서 도망나왔지요 코코넛 부자 됐어요. 자, 미롤. 자, 일단 얘한테가 말 걸어 볼까요? 와, 얘 이쁘다. 캐스트. 아 되게 캐릭터 되게 이쁘다. 취향이다. 음, 일단 아, 카스타네아를 먼저 만나러 가기로 할게요. 가자. 천장님 만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렛츠 고. 에스카가 까갸우 가드이 일러주더군요. 거기에 파트로 음, 다자하지도 않은 겁없는 자이언트까지 동행했다. <웃음> 어... 그래도 가드를 어떻게 할까나 내가 이끄는 것 같아서 넘겼다. 역시 빌리체의 최고다! 오 전쟁을 고하러 온게 아니라 행동조심한 사이언트 야 역시 천장답게또 말투가 또 세네요 손속에 손속에 자비가 없답니다 레이피어로 다는 엘프 아아 메이크 메이크 원정리인으방문했다 하시죠 어 무슨 이 양이지 얘기해주고 열병은 일단 없다 음치료제한 보고요 절대 신의 유물이라니 이곳에 그런 자이언트 마을도 있으니까 엘프 마을도 있다 아트라타 숨바꼭자 생각하네요 여기 숨어있었다고요? 여기 어떻게 해? 어, 활동적인 엘프 늘어왔어요 그렇죠 메모리얼 타고 없어졌죠 모험을 즐기는 엘프 미로오리라 음. 엘프를 또 끼워가라고 하네요 또 자, 기꺼이 전 도움 할 것이 어떠신가요? 로젠 하이크님, 음, 아까 모습으로 왔을 때는 도미 바투를 예보단 훨씬 도움 될것 같고요. 어... 미로얼은 소당이 좋아하는 자니까 마르드나이즈에서 찾아보는 게 좋을 겁니다. 친위들을 소집하겠습니다. 메이크 대장에 수산 한자을본 적이 있다고 보고 하자 있거든요. 어... 뭐죠? 아트라타... 아... 아트라타... 아트라타... 아... 카스탄네아가 아니라고요. 어, 어... 죄송합니다. 헷갈렸네요. 자, 그 다음에 어디에 가야지, 이, 얘가 미롤 있죠? 힐러즈 근처에 미롤과 대화. 힐러즈 근처에 미롤. 힐러즈 근처에 미롤. 저 뒤쪽이네요, 보니까. 음. 마이크 소리 잘 나오시죠? 좋아요. 자, 미롤하고 대화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미롤이 굉장히 이뻐요. 음. 아까 손님들이시네요. 길을 잃은 걸 도와드릴까요? 자, 카스타니아 님이 저희와 동행하라고 했습니다. 유물에 대해 의견 물어보면 다 아, 유물 그래스를 찾아왔구나. 어, 이미미 허이 허소아. 음, 주의사 나고 나만큼 아니어도 도움이 되어라 할 것이다. 어, 자이언트의 마을에는 이니드 유적도 별로 없지 않나요? 자, 당연히 도와드려야겠네요. 아나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음. 아, 다우라 누님이랑 그 크루크 페, 형님이었어 이제 보니까. 분명 비리비리에서 한방감것 같다. 어, 메이크님은 무선문이라고요. 예, 메이크만 쪼는 거 아니야? 되게 자, 뭐죠? 주변의 이야기를 물어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했는데요. 아트라타와 또다시 대화, 아트라타 자, 아트라타와 대화해 보겠습니다. 카트네 만나고 왔고요. 음, 밀레시안에 필요만 된 이야기라니? 어... 마찬가지로 엘플에게더 좋은 효과를... 아 여기 또 재료 모으기야 또! 어... 이럴수가... 치료제 농도로마 새해를 통해 독침 바위 전가의 독주머니야 검은 아르마늘로 발톱 붉은 뿔 코브라 아 귀찮게 하네 이것도 야 너희들은 대체 뭐하고 있니? 마라야들이랑 바투로 얘들 뭐하고 있니 희들은 독침... 아... 제발... 어디 가야 돼 이런 것들은 아르마딜를필리의 남쪽 부근 아, 필리의 남쪽 부근 루페스 필리의 남쪽 루페스 필리의 남쪽 루페스 필리의 남쪽, 남쪽 루페스 자 여기 말 걸어봅시다 아트라타 아트라스 저희 왔어요 야 니들 한개 대체 뭐 있냐 진짜 힘들었다. 내가 다 모았다. 이씨. 치료제는 받아도 된다. 오케이. 아틀라타 다시 대화. 자, 치료제를 건네주도록 하겠습니다. 종종을 리지 않는 열벽이나 원정대문. 하겔씨가 유적에 대해 할게 있다며 찾았다 자 하겔을 만나러 가봅시다 하겔은 여기 아마 대장간 쪽이었던 분 여기 암일기 힘내세요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겔 하겔 하겔 하겔 어디였지? 위치는 모르겠어 여기죠 하겔은 좋았어요 유적에 대해 할 말이 있다고 자미로올 호호 뒤에 세부는 인간음에서 원정대 자 사막 보자 논가 사막 유저에서 나 썸빛이 태어나는 걸 봤다 보석 화살을든 인간 동양이 처음 본인을 쓰고 있다 유적과 유물 수호자 자유물언드 자취를 쫓을 수 있겠다 뭐라고? 마주쳤는데 제게 물병을 건넸다고? 뭐야? 마주쳤는데 물병을 건넸다고? 폭파재화살을 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감사합니다 낯선 의미의 물질적인 것은 영향을 미치는 것 같다 어 뭐죠 자 토파 지화살을 가지고 가보도록 합시다 렛츠고맨렛츠고자 로젠젠 많이 세졌습니다 옛날 같으면 저거 굉장히 어려웠어요 하지만 이제는 세진 로젠젠 과연 이거 아이고 내가 거실 저거 뭐야 매그넘 샷을 내가 해놨나? 매그넘 샷 아예 뺐네. 뭐 좋습니다. 뭐, 매그넘 샷한 방이면 되겠지. 한두 방이면 되겠지. 자, 매그넘. 아, 자, 혹시 모르니까. 전장 한번 불어주고, 혹시 모르니까. 자, 자, 매그넘. 이 정도면 진짜 두 방이 죽는다. 안 죽을 수가 없다. 자, 매그넘. 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 백0 0다 있어! 오 예, 한 방. 사골 신선한 물이 담긴병. 오, 뭐지? 보이십니까, 여러분들? 이게 바로 로젠젠입니다. 누가 로젠젠 허접이라 했는가? 어? 그 누가 로젠젠을 허접이라 했는가? 로젠젠 허접 아닙니다, 여러분들. 던전 쪽에 있나? 아, 여기 있구나. 일행 실종. 여기 있다. 사막 한 건에 웬 물? 이런 유적지 안에 이런 둔어 둠에 오케이 하기리한 엘프가 말하는 건 이걸 가리키는 걸까요? 물기가 음, 보이는군요. 보자. 이 근처에서 물을 구할 수 있는 곳이면 오아시스가 있다. 오아시스. 자 오아시스로 가보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했고요. 오아시스로 가봅시다. 필리아의 수상한 유물. 자, 오아시스 알지? 오아시스. 그냥 그냥 마나토를 받을 엠픽스에 마나토를 타고 갑시다. 가까우도 있으니까. 오아시스가 있다. 아, 잠깐만요. 아, 포스가 너무 뽀뽀나왔에 너무 포... 너무 건조해가지고 내가 지금 코감이 려가지고 코를 풀다 오니까어좋 오케이 어양냄새자말 걸어보겠습니다 물뜨는곳은 이곳이다 실제로 쉬다보면 다양한 여행자를 만나기도 하고 대륙 걸어서 대륙 횡단한다고 우리 개발지에서 실제를 이렇게 반영해줬네요 이사처럼 잘생긴, 잘생긴 남자분? 뭐지? 자, 빨리 이사하찾차가가유물를 들고 가는 편이랍니 수호자의 방해라는 것들 함부로 가져갈 수 없지만 일단 두배로 둘러보자 자, 주변을 한번 수색해보도록 합시다. 라고 했는데 방금 제초에서 뭔가 보였습니다. 이쪽서 뭔가 보였다굿! 어, 침이대 애들이었네요. 네, 의미없는 애들이고요. 그러면 이 근처에 어딘가에 또 뭔가 있다는 거겠지? 어디보자 어디니이 근처에 걔 누구 없는가 흔적을 찾아보자 오아시스 근처 수색 지금 근처를 수색하고 있었는데 아무것도 안 보이나요 지금 이상한데 쟤들한테 말 걸어봐야 되나 한번? 내려가서 자, 내려가서. 아이 타 타라고. 됐다. 근처를 한번 뒤져봅시다. 한번 다시 말 걸어보고. 아 미션 입장이야 아이 깜짝이야, 진짜. 어 미션 따로 있었네. 어 뭔가 느낌이 약간 이상한데요? 이면을 보는 눈을 이용해서 흔적 찾자고요. 어 맞다 나 배웠지 아 깜빡했네 하 아, 이면을 보는 뭘뭘 배야 해또아 연속 공 좋은데 회속 쾌속, 회속을 버리자 회속을 버리고 피해 흡수 피해 흡수 보자 피해 흡수 펠심 기차 회생 좋고 시간 에복 좋고 자 넣어봅시다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한번 저장하기 자 아이고 간다 이면을 보는 눈 이면을 보는 눈 자, 저쪽이구요. 렛츠고. 따라와라, 그들아. 유물전사 망령이 나왔네요. 야, 니들 좀 싸워봐. 얼마나 잘 싸운지 보자, 한번. 오올! 이번엔 좀 싸운데, 오올! 야, 싸워봐. 싸워봐. 단짜, 뭐야, 이건 또. 뭐야, 뭐야. 이거, 이거 뭐야. 이쁜데? 뭐야, 뭐야, 뭐야. 자, 유물 나왔고요. 말 아, 걸어 봅시다. 이건... 이게 찾던 유물이야. 그런 것 같지 않다. 동물의 발톱 같다. 누구의 발톱일까? 줄무늬 하이인의 발톱이라고. 이런 게왜 여기 나온 거지? 나가봐야 되나? 나가야 되나? 이거... 아, 더 있구나. 나갈 뻔이다. 으면 또... 하마터면 나갈 뻔이네. 자, 이 디바이를 걸어주고 얘들 다 니들이 좀, 니들이 좀 상대해줘라 아, 내가 할게 그냥 어, 뭐야, 얘안 죽네? 1밖에 안 나네요, 얘나 보니까 아닌가? 아니구나 뭐지? 데미지가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 하는데? 뭐야, 뭐야, 왜 이래, 왜 이래 아, 설마 설마 이면을 보는 눈사이나 설마 마, 설마 아공격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 이래? 죽어! 죽어! 죽어! 죽어! 아니 왜 안들어가 이거? 죽어! 뭐지? 화살 마법 고고 잡았고요 수상한 B형님 어서오세요 아이고 또 오늘 또 처음 뵙는 분들 이 오시네 반갑습니다 자 다시 더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근처에 또더 있겠죠 뭔가 아얘네요 이것도 유물은 아닌 것 같고 천조각 자 저쪽 멀리에 또 뭔가 보이죠 가볼까요 어우 징그러운 풍뎅이들 한방에 보내버리죠 나이셔 좋습니다 아 아직 안 좋았나 자 유물 어디있어 아 시체들 때문에 안보인다 뭔가 일로 와봐 작고 이쁜 조개라 자 이거 유물 맞냐? 왜 자꾸 뭐 이상한 것들이 나오냐 오또 유물전사 막내 나왔고요 좋아요 한방에 없애고 갑시다 뭐 나오죠 이엔 모래가 햇빛에 반사라고 씨 풍경이 줄때 뒤집어서는 건 너무나 리얼하다 아 이런 것들까지 리얼하게 자 오케이 잡고요 아쉽게 흔적뿐이요또 다른 곳으로 이동해보자 상당히 뭐 기네요 경험치 많이 주나 이거 경험치 안 주네요 많이 좋았어 유물 자, 동물의 털 유물은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그러니까 유물은 없는 유물균이 남아있고요. 뭔가 이상하죠. 일단 계속 잡아보겠습니다. 계속 찾다가 뭔가 나오겠죠. 아르마딜로도 나왔고요. 와이온, 확인, 확인, 확인. 또 흔적, 저쪽. 오케이. 풍이 뒤집어졌어. 어우, 징그러워. 진짜, 진짜 징그럽다. 근데. 자, 아무래도 돌덩이 화살촉이라는 거야. 아주 오래된. 유물과는 상관없는데, 누군가 자꾸 유물을 자꾸 헷갈리게 하는 건지 슬슬 짜증이 난다. 뭐, 금방, 금방 잡습니다. 금만 참으세요. 호잇! 헐짝! 그렇지! 어딨어? 자, 방금 깨졌던 것처럼 안경알처럼 생겼다 발레스 히렌광산 뭐지 뭐지 또뭐 있어 발레스 히렌광산아 이거 언제까지 하는 거야, 이거 다행히도 뭐 애들이 뭐 약한 센거 아이나스 이네요 금방 하면 그래도 따라잡습니다. 오! 좋았어. 이번에 얻었나? 드디어? 자, 드디어 됐나요? 된 건가요? 필리아 유물. 오! 자, 일단 유물 찾았습니다. 오! 찾았어. 올! 일행과 대화. 자, 이번에 유물 나왔고요. 이번에 약간... 보라색 빛이 감도는 건데요. 보니까. 어, 좀더 자세히 보고 싶어요. 보석 색깔이 다르다. 어, 보자. 근처에 보석 화살의 파편 같은 거 있잖아. 그걸 뭘 하려는 게 아니었을까? 그 자들도 이 유물을 얻으려 했고 모종 이후로 유물을 지킨 자들을 처리할 수 없거나 유물을 같이 할수 없었기에 아마 주인공 우리 밀레시안이 있는 이 실드 오트러스트 이런 신성력 덕분에 우리는 얻을 수 있었던 거 아닐까요 자 일단 돌아가서 카스타미아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돌아가자 렛츠고 오케 이 카스타미아